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, 제가 한국을 한 3주 정도 갔다 왔는데요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죠 마카오에서 한국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1일 1치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이 좀 많이 쪘는데 한 5kg 정도 쪘거든요 좀티 나나요 한국 갔다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마카오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죠 마카오에서는 절대 구할 수가 없는 음식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사왔어요 여기다가 그 음식을 사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가 어인보드라는 곳인데 건물들도 굉장히 이쁘고 야경과 함께 이제 식사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오는 마카오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제대로 여기를 한번 다뤄보고요 지금 친구 집 가고 있는데 요거와잘 어울리는 탄산 음료수를 하나 사가고 친구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조금 이따 봐요 안 열어줘. 왜안 열어줘? 어. <웃음> 아야 여러분, 안녕 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구집 왔는데 얘여려고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가져왔어요. 사실 뭐그게 힘들진 않았지만 왜, 왜 굳이 나를 위해? 너가 이때까지 나 촬영 도와주고 한 것도 있어서 내가 그냥 고마워가지고 하나 가져왔어 뭔데 봐봐 짜잔 짜잔 이건 뭐죠? 이게 김피탕이라고 하는 건데 김치, 피자, 탕수육 아 진짜 나 오늘 처음 봐아 진짜? 이거 알고 있잖아 어휴 왜일리야 이게 그렇게? 너 처음 봤다고? 응 김피탕을 몰라? 촛놈이네 이거 핫해 이거? 핫터지고 뭐냐 대향류 퓨전탕퓨탕 뭐지? 나 한국에서 처음 말하는데 친구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 먹어 봤거든? 맛있더라고 근데 이거 보니까 만드는 건 되게 쉽다 <웃음> 오늘 마무리 영상 <연사? 웃음> 아아 평상시에 얘가 요리도 많이 해주고 촬영도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고마워가지고 이거 진짜 얘 주려고 사 왔어요 다른 가이드 친구들은 없어 이게 그래서 이 영상 보면 아마 굉장히 삐질 것 같아 <웃음> 조리방법이 뭘까요? 조리가 이거 되게 쉽더라고 비닐포장 제거하고 소스, 소스 붓고 전자렌트 돌려 끝이네? 아니 굽고를 알... 전자인트 돌려보세요? 나도 그래서 상부에서 처음 먹을 때 이거 빼가지고 했거든? 친구가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넣냐고 한번 해볼까요? 뜯어서 소스 냄새 봐! 미쳤어! 뭔가 어? 냄새는 맛있어 아나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어 뭐? 유튜버 따라잡기 오늘 아, 먹을 건 아이씨. 이거예요 차라리 중간에 놔두자 중간에. 빨리 해주라고 뭐?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자 오늘 먹을 음식은? 이거예요 이거예요 <웃음> 야, 우리 요거 이거 하자 썸네일 하나 만들자 이 섞는 건가? 섞어서 응.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듣지 않아요? 어 치즈바. 왜야치즈야야야야 치즈바. 치즈바. 치즈바. 야즈바 치즈바. 야, 즈바 치즈바. 치 야, 바 치즈바. 어즈바 치즈바. 치즈바. 치 야, 바치즈야 치즈바. 야, 야, 야, 야 즈바치 치즈 아프신 거 아니죠? 근데 <웃음> 진짜 맛있다 야. 자 치아 탕수육 음 치즈 맛있다 얘는 근데 신기한 게 냉동 냄새가 안나 진짜 이게 원래는 약간 탕수육하고 피자가 좀 느끼할 만한데 김치가 약간 매콤해가지고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거 같아요 아 맞다 야 음료수 사놓고 마시지도 않냐 내가 원래 탄산 잘안 먹는데 어, 이거 되게 맛있어가지고 자주 사먹어 자연스럽다. 응. 어? 같이 흘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? 요 아, 줄라 그랬지. 레이디 폴더. <웃음> 역시 피자는 탄산이지. 음. 그리고 이게 마카오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엑소 소스라고 그 엑소가 아니에요. 의류랑 엑스가 아니에요. 이게 마카오 사람들이 되게 자주 먹는 그런 소스가 있어요. 마고 안티 생성하는. 이게 이금자, 아 이금자, 가 이금기. 이게 굴소스랑 엑소소스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응 음, 맞아 마카오 굴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엑소소스도 맛있어가지고 좀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한국에서는 김피탕이랑 불닭볶음면 그런 소스도 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왜냐면 그게 또 매콤하고 그러니까 근데 마카오에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 현지식으로 먹어보면 이금기가 만든 엑소 두고두고 <웃음>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니? 저는 불소스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? 네. 먹지마 그러면 안주마 이게 조화가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되게 오묘한 맛이 있다 이게 맛있긴 맛있어 진짜로 근데 야, 그거 먹고 무슨 맛이 나겠냐? 난얘 그냥 먹는 게 맛있어 그래? 응. 아, 왜냐면 내가 요즘 마카오.. 좀.. 살다보니까 마카오대가 돼가, 마카오화가 돼가지고 마카오 못 하고 있습니다한국가돼서 <웃음> 한국어를 못하고있요 <웃음> 그래서 마카오 음식이랑같이 먹는 게 뭔가 또잘 어울리는 것들도 있더라고. 어디서 사죠 이거 인터넷 주문인가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좀알려줄게 l i t y a m p had m e 역시 돼지고기가 국내산이었어 냄새가 안, 안 나잖아 음... 냉동인데 냉동해서 냉동냄새가 안나 <웃음> 근데 잘 먹었어? 맛있어 초래든건 뭐죠? 아 이거 도롱뇽 도마뱀 아 도마뱀 안생긴 내가 더 귀엽지 룸. 너무 잔인한데? 저거 냄새 좋다 야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 앞으로도 잘해 보자 앞으로는 이런 것만 보내줘도 괜찮아 아 내가 놀러지 말고 어. 나, 나 보내지 말고 똑똑하고 그냥 얘만 이렇게 현관에 살고 싶어 아 그렇게 하면 어, 되는 거야? 진짜 맛있게 <웃음> 먹어 <웃음> 너무. 아, 어, 마거는 사칭 당하... 도용 당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? 어, 맞아저 도용 당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용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를 도용. 아난 그게 너무 웃겨 막컷 마카오, 아, 마카오 마카오 a 마카오 m 마카오 u <웃음> 아유 사친님 하지 맙시다 응 a c a u Macau, m a 마 아무튼 앞으로 u 카오서 잘해봅시다 자 u 팔 a c 해줘라 자 안녕 u m a c a